핵심적인 키맨으로 꼽히던 세 사람이 불과 한달 남짓한 간격을 두고 사라지는 기이한 이변 매직 기적이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에게만 늘 반복해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시민단체에 제보했던 이병철씨가 한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첫째 그가 발견된 모텔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는 점 두번째 그의 사인을 가늠할만한 단서가 딱히 발견된 것이 없다는 점 세번째 현장에서 유소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네번째 경찰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인 점 등입니다. 불과 한달 전에 2021년 12월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주검이 발견됐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후인 1월 11일 또세 번째의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타살인지 아닌지 말이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대선 후보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그 점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보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 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병철 씨 건에 대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볼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유한기 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처장까지도 어쩌면 우연이라고 우기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세 번째 사망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하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오싹한 공포감을 느낀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의 죽음 모두가 한결같이 이재명을 몸통으로 겨누는 각종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 두번째 이들이 사라짐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후보로 보인다는 점 세번째 특히나 이병철씨는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점이 세가지 관점에서 뭔가 기획의 냄새가 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병철 씨는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에 속해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 비조로 3억은 현금으로 20억은 쌍방울의 CB, 즉전환사채로 받았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과 함께 2021년 10월 7일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던 바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후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돈의 뿌리가 바로 대장동 개발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자신의 대권의 꿈마저 접어야 할 정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한 명인 이병철이 이번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점두 번째 사라진 그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이것을 증언해줄 장본인 당사자였다는 점세 번째 그가 터뜨릴 녹취록은 한계가 아니어서 추후 터뜨릴 후속타가 있었다고 알려진 점 이런 점들로 미루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증언할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의 혐의를 벗어나는 엄청난 일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한기와 김문기라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 두 사람이 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주요 증인이 될 이병철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므로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옥죄어 들어오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된 셈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재명에게만은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연거푸 세 번씩이나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대정동 개발비리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두 가지 중범죄 사건에서 핵심적인 키맨으로 꼽히던 세 사람이 불과 한달 남짓한 간격을 두고 사라지는 기이한 이변 매직 기적이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에게만 늘 반복해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제가 죄송하게도 야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만세를 부를만한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발 뻗고 잠을 잘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병철의 고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고발 사건과 관련해 20억원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바가 있었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병철의 주장은 지어낸 것이라는 최모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이병철 씨를 이태영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준 지인 최모 씨는 이병철과 자신이 나누었던 대화에서 수입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은 최모씨 자신과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최모 씨의 이 진술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진술을 한최모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첫째 이병철 씨가 단순한 무고 정도의 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두번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둘러싼 자금 흐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인물들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세번째, 이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몇개더 있으며 순서대로 예정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한 이민구 대표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점 이상 세 가지로 보건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cb 즉 전환사체를 통한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고 이병철의 희생 역시 앞선 희생들처럼 꼬리 자르기일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의심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적어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검찰다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인물들과 쌍방울의 전환사체 cb 거래와의 관련성에 관한 보도는 검색을 해보면 이처럼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놓은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 사망 소식을 두고 우연치고는 참기한 우연의 연속이라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연계 연쇄죽음은 아닌지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의 결정적 증인이 의문사를 당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연쇄의문사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비리 관련 증인들 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는 등 야권 전체는 사실상 발칵 뒤집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이 씨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이몇개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병철 씨가 최초 녹취록을 제보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연이 원래가 친문단체라는 점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친문단체인 깨시연이 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여당의 후보 이재명을 고발했다는 것인데 아직 이 사회에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본것 같아서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